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메입니다 어, 오늘은 어, 하체 운동하는 날이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좀 느낀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은요 진짜 로 운동하는 여자랑 하세요 저는 어제 정말 운동하는 여자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일이 저희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웃음> 내일이 우리 루키아 생일인데 이제 뭐 선물은 루키 <웃음> 하는 항상 갖고 싶은 거 별로 없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서 내일 좀 어디 뭐 가고 싶은데 있나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일 뭐 하고 싶어? 이러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내일 어깨상도 하고 싶대요 <웃음> 최고의 결혼이야 <웃음> 니들도 해라 <웃음> 너무 짜릿해 진짜 결혼생자 <웃음> 밴드를 무릎에 차고, 에어 스쿼트를, 어, 이제, 맥스, 한, 한, 한 30개? 30개씩, 3세트, 워밍업 겸, 약간, 이제 허벅지를 살짝만 펌핑시켜주는 느낌으로 할 거고,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좀더 엉덩이까지, 좀더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어, 밴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은, 백스쿼트를 오랜만에, 어, 5 곱하기 5. 오랜만에 5 곱하기 5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프론트 스쿼트는, 한 8회 정도. 8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한 3세트 정도 어, 맞춰서 해줄 거예요 익스텐션하고 컬세팅해가지고 우리 몬키핏 어, 몬키핏으로 아, 익스텐션 컬 마찬가지로 한 4세트 정도 런지 마무리로 한채 운동하러 갑시다 야야야몸왜 이렇게 좋아해 어야야몸 좋다 <웃음> 턱지가 너무 아픕니다 아 땀봐 땀땀 땀 많이 나면 열심히 한 거예요 에, 더, 더 여름도 아닌데 땀 이렇게 나면 열심히 한 거지 가을 겨울에는 땀 이만큼 나면 인정입니다 열심히 한 겁니다 체중에 맞춰서 단백질 먹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아 배가 너무 불러 단백질 먹느라고 다른 걸못 먹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저는 내일 루키아 생일이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어, 움직이더라도 운동하고 움직이는 쪽으로 어, 해보긴 할텐데요 생일인데 루키아가 운동하고 나서 편집하고 이러면 생일을 즐길 수가 없는데 내일 운동은 할게요 운동은 하는데 영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생일인데 또 편집까지 시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웃음> 내일 네, 모레 묶어서 올라가도 가든가 어, 뭔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일은 일단 영상은 우리 안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네, 내일은 영상이 없는 걸로 네, 또 루키아 생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는 내일 이렇게 하러 운동하고 내일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좀 먹고 데이트 좀 하고 그리고 모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단백질 섭취 잘 하시고 충분히 쉬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빠이요